김은혜 거짓말 여왕은 계속 거짓말로 또 거짓말로.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. 경악스러운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.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위원들의 질문과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뒤쪽에 앉아있는 수석들 메모지에 웃기고 있는 강승규 수석의 메모지 같은데 그 옆에 김은혜 수석이 그걸 지우. 그동안 이 xx들이라고 대통령이 얘기를 해도 저희가. 사악 한마디 못 받고 여기까지 온 국회입니다. 근데 국민을 대신해서 국정감사는이 자리에서 실실 쪼개고 비웃는 모습 중단하라고 분명 경고를 하셨습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. 사실은 그 사안은 강순규 수석과 제가 다른 어, 사안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그 안에 적은 거를 혹시나 이렇게 국감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춰질까 봐 우려돼서 제가 지웠습니다. 충분히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빚어지게 하는 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. 그러나 단연코 이 부분이 의원님들의 발언이나 국감 진행 상황과 관련해서 진행된 것이 아님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. 그렇지만 이 부분은 진심으로 그런 부분이 아니었습니다.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오갔던 이야기였고 그렇습니다. 사적으로 둘이 나눈 대화에 제 메모지를 어, 김은혜 수석과 나누고 어, 그냥 지워버린 겁니다. 혹시 사적 대화 내용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? 그건 얘기될 수 없습니다. 아니, 그런 걸 바로 이야기해야 오해가 풀릴 수 있죠. 사적 대화를 여기서 공개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가 진짜 신나게 놀았잖아. 그래. 아니 그때 오빠랑 왜서 어떻 싸웠는데? 아, 근데 그때 그 여자 왜 쳐다봤어? 아 생각하니까 개월받네 아! 김은혜의 거짓말 여왕은 계속 거짓말로 또 거짓말로 의원들인데 의원들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고 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가슴 절절하게 아파 죽겠는데 웃기고 이날 라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재밌는지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대통령께서 이런 분들이랑 일한다는 게저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장님.